안녕하세요 요즘여자지원 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일까요 아마 제 친구들이나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분이면 이미 제가 어디있는지 다알것 같은데요 독일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독일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비자가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예요 워킹홀리데이 독일에도 있었나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워킹홀리데이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시드니 브이로그를 편집해서 올렸지만 제가 독일에 온지는 한달반 정도가 지났어요 제 생각에 일단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독일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랭귀지스쿨을 다니는데 3주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고 나서 한 3주 동안은 정말 벙어리로 지냈어요 저는 독일어를 딱 알파벳, 기본 인사법, 날씨 뭐 이정도만 알고 왔기 때문에 정말 백지라고 할수 있었죠 제가 이전에는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독일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서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혼자 마트에 가거나 혼자 음 주문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를 이제 검색하면 은 블로그에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쉽거든요 네 독일 비자는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만 18세에서 30세 이하 그리고 건강한 몸만 있으면 돼요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프린트한 다음에 직접 작성을 하셔서 서울에 있는 독일 영사관으로 갑니다 여권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권 사진 한 매가 있어야 돼요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입니다 인터넷에 참고를 하자면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 보험이 각 3만 유로 하나로 4천만원 이상 보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독일 워킹홀리데이 라고 하시면 대행업체들이 나와요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는 했고 문제없이 비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입국심사를 하면서 보험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보험증서를 두장 정도 뽑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땐 가격이 약간 올라서 60만원대로 준것 같아요 현대예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재정 증명을 해야 돼요 본인 명의 통장에 2000유로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재정증명서를 뽑아서 영사관에 같이 들고 가야해요. 증명서를 뽑으실 때꼭 영문으로 된 거를 뽑으셔야 합니다. 재정증명서는 은행에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직접 작성하신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 하나, 재정증명서 보험계약서. 영문으로 된 보험계약서까지 준비를 하시면 영사관에 갈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비자신청하러 가실 때 수수료를 내시는 거를 잊으시면안돼요 수수료가 75유로 정도 되는데요. 10만원 이하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경험을 보태자면 독일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실 때 영사관이 정말 좁고 창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하나 창구는 독일 여권 전용이었거든요 창구는 하나인데 영업시간은 짧아서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워홀 비자를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네 정말 독일에 대해선 소세지랑 맥주 밖에 몰랐던 제가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한달 반이 지났다는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독일 중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정말 평화롭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독일에 있으면서 일상 블로그나 여행 블로그 기타 등등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독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거나 독일에 대해서 이런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찍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랭귀지스쿨로 가야합니다 쭈우 s <웃음>